아 그럼 그 새끼들이랑 나가서 살든가 아우. 너 진짜 안되겠다 야! 야너이거안 와? 아! 혹시 ADHD라고 들어보셨어요? 아니 지금 이 아이가 뭘 한다고 지금 환자 취급이에요 선생님 네제 아이 제가 치료할게요 엄아으 <웃음> 쳤어? 아 으아! 으아! 으아! 까 어?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아